이걸 다 알아, 알아야 되는 거였군요, 쌤. <웃음> 네. <웃음> 이게 탄소가 몇 개였죠, 쌤? 펜, 테, 인이면? 탄소가 다섯 5개. 개요 아, 다섯 개요 그럼 이거, 어, 어이면은 어디였죠, 쌤?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요. 아, 1번 속한 거였어요? 1번이 뭐였죠? 그룹이? 알케인. 아, 알케인이었어요? 아니, 써내겠다. 알케인. 이거 탄소 다섯 개요? 네. 오. 어, 그럼 그거 가지고서 는 하면 되겠네요? 네.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영소 구독자 여러분.